슬라이드 치겠습니다. 자, 예상했던 마니또가 누군가요? 그 이유는? 저는 일단 성은이가 마니또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제 뭔가 사진을 찍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음. 그러면 제가 마니또였다는 건 전혀 몰랐죠. 모르셨나요? 진짜요? <웃음> 와, 전혀 몰랐는데 티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. 음. 그래서 모르고 있었습니다. 제가 또잘 숨기고 다녔죠. 또 이런 거에 하나는 되게 많이 해봤기 때문에 비승 씨는 예전에 만이또를 해본 경험이 있나요?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해 주세요. 어 중학교 때가 생각이 났는데 중학교 때 뭔가 만이또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음. 어쨌든 학교에서 좀 자주 이런 만이또 같은 액티 액티비티를 많이 했었잖아요, 다들. 그래서 아실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좀 만이또 같은 걸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음. 애교가 가장 많다고 생각되는 저희 n 하이프 멤버는 누구일까요? 정말 애교가 많은 거랑 정말 귀여운 거랑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. 아, 애교가 많은 걸로 갑시다. 애교가 많은 건.. 네. 애교가 많은 건 아무래도 정원이가 네. 애교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. 동생으로서 좀 귀여운 모습들이 되게 애교가 많다고 느껴지네요. 반전 매력이 가장 많다고 생각되는 멤버는 누구일까요?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성격과 상반되면서 그게 매력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. 성훈이가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좀 예의 바르고 조용하고 그런 성격인데 가끔 가다가 좀 이상해질 때가 있어요. 그럴 때좀 귀엽고 <웃음> 좀 이상해질 때가 있는데 아, 네, 그런 모습 뭔지 아시죠? 아, 그런, 그런 매력을 가진 친구라고 생각합니다. 아, 이번 질문에서는 질문이야기보다는 이거는 양심 테스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. <웃음> 아, 우리 엔하이픈에서 가장 잠을 많이 잔다 생각되는 멤버는 이건, 어떻게 생각하시죠? 이건 니키입니다. 아... 왜냐하면 많이 자는 게 아니라 늦게 자는 거예요. 4시나 5시 진짜 늦게 자면 그때까지도 깨있다, 깨있기 다깨 때문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도 저는 많이 자는 게 아닙니다. 많이 자는 걸로 따지면 니키가 더 많이 자는 것 같아요. 메신저를 가장 많이 보내는 멤버 땡태오톡이라든지 이게 저희한테가 아니라 친구한테될 수도 있고 부모님한테될 수도 있고 그냥 메신저 자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멤버로 합시다. 이건. 우리 멤버들이 진짜 많이 사용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연락을 수시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단연 선우가 연락을 가장 많이 하지 않나. 마지막으로 제 얼굴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. <웃음> <웃음> 일단 저 부리부리한 눈썹. <웃음> 저 약간 그 이목구비의 포인트를 살려주는 저 눈썹이 제이의 포인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... 오뚜간 코어에 비해 오물조물 귀엽게 모여있는 입술 <웃음> <웃음> 그리고 그걸 어, 마무리해주는 그러니까. 턱선까지 저는 제이의 얼굴 <웃음> 모드를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뭔가 질문이 이상한 쪽으로 끝나버렸네 어쨌든 인터뷰 질문은 이걸로 끝이 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많이 또 텔레파시 테스트를 진행해 볼 건데요 이심전심 게임과 몸으로 말리아 게임을 통해 몇 점을 받게 될지 한번 해,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좋습니다. 아 이거 25, 25 햄버거 VS 피자 3, 2, 1 햄버거! 피규라고 <웃음> 했는데? 잠깐. 오케이! 이거 이 정도구나. 흰색 VS 검정색 하나, 둘, 셋! 검정. 검정색! 이거는 뭐? 이건 빠질 수 없어. 패션은 검정색이 패션은 블랙으로 완성되는 거니다 영화 vs 뮤지컬 3,2,1 영화! 영화. 아... 아이스크림 vs 팥빙수 1,2,3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 아.. C 아... 이거.. 아 어렵다 구멍 vs 찍먹 3,2,1 찍먹, 찍먹. 와 <웃음> 이거는 죽룰이지 이거는! 이거는! 다음으로는 몸으로 말해요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란색 족지 중 다섯 개를 뽑아서 게임을 진행해 주세요. <웃음> 왜 그렇게 보는 거야? 탁석 의자 yes 아 잠깐만 <웃음> 사랑 편안함 행복 오 맞췄어 아제 표현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뭐죠 기부 많이 또 예스! Yes! 오! 오 이거 꽤 어려운데? 오, 오 이걸 맞췄네? 응? 카메라? 정답! 오케이 한 번에 맞췄고 농구! 예스! Yes! 네! 저희 점수는 10점 만점에 하나를 아쉽게 틀렸으니까 구점을 맞게 되었어요. 음... 좀 아쉽네. 높은 그래도. 점수입니다 그래도. 그래도 좀 아쉽긴 한데 이제 저희 둘이니까 구점까지도 나온 거예요. 맞아요. 이제 소감 한 마디 드려드립니다. 또 팬분들을 위해서 저희의 모습을 찍는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고 일단은 구점 맞게 돼서 너무 기쁘네요. 그만큼 저희가 아주 가, 가까운 사이입니다. 네. 그만큼 많이 같이 다녔어요. 실질적으로. 그래서 아무튼 기쁘네요. 감사합니다. 네. 자 그러면 이상으로 제이와 희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